인도 대륙 이렇게 있으면 히말라야 있고 지금 네팔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룸비니 아니야? 카필라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팔 쪽에도 있고 인도 쪽에도 있고 그런데 이래가 여기서 이제 강 강가강 소위 간지스강이 이렇게 흐르면은 여기서 이렇게 남아 놓으신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와서 여기가 왕사선이야, 왕사. 여기 왔다가 여기서 이제 수정하시고 수정 끝내고 안되겠어서 여기서 우루빌바로 가셨잖아요. 버스 두 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우루빌바로 가서 여기가 지금 붓다가예요. 여기가 부처님 고향하신 곳이야 여기가. 어떤 분은 또 설산, 수도산 그러니까 여기가 서신 줄 알아. 부처님 히말라야 산속에 가보신 적도 없어요. 여기요. 여기. 여기는 중인도야 중인도. 저도 뭐 고행님에 뭐 혼자 걸어서도 하루 종일 도다녀고 그랬는데 여기는. 사시사철꽃이 핍니다. 예? <웃음> 부즙 네? 그 태어나신 곳이 여기죠. 룸빈이. 룸빈이 여기까지 올라가도요. 이게 히말라야 자락이 일단 떨어져서 평지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겨울이 없어요. 가을도 없고. 여기도. 단뭐 우기냐, 건기냐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절대 가을이나 겨울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봄도 없지. 그렇죠? 아 가을 겨울이 있어야 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을 겨울이 없는데 무슨 봄이 있어? 더우냐, 춥냐, 비 오냐, 이 계절밖에 없어. 그 다음 달이 아, 다음 오늘 31일이죠. 다음 다음 달이 이제 뭡니까? 저 초파일 아니야.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부처님 위한다고 하, 우리 부처님은 꽃피는 봄에 태어나셨고 예? 예수는 눈 오는 겨울에 태어났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꽃피는 봄은 우리나라에나 있는 얘기고 거기는 꽃피는 봄 없어 그리고 부처님 태어나신 날짜 아무도 몰라 1년에 하루는 있어요 언젠가 근데 몰라요. 태어나신 해도 모르고. 그거 안 배우셨어요? 네. 어. 해도 모르고 날도 몰라요. 지금 불기라는 건이미연대요요 이미연대. 이미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1956년도에 네? 네팔 카트만도에서 제4차 세계불교도대회가 열렸거든요. 제가 그 세계불교도대회 4번 한국대표로 참석을 했었는데 이때 나라마다 불기가 틀려가지고 에? 통일하자 그래서 이때를 부처님 인멸 탄생 말고 인멸하신지 2500년 되는 해로 결정하자 이런 거야요 알으셨어요? 그래 좋다 에? 그래가지고 지금 몇년 흘렀어요? 56년도 금년이? 불기 2549년 아니야. 그죠? 렇 49년 더 해보세요. 2005년 나오죠? 예?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549년이야. 날짜, 해도 모르는데, 날짜를 어찌 알아요? 그래서 날짜도 가끔 경전마다 틀려. 2월, 2월 8일, 2월 보름, 뭐, 4월 8일, 4월 보름 막 틀리는데, 그건 인도의 원력으요 예? 중국에서 이게 바꿀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5월 15일로 하자. 전 세계적으로.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정서적으로 안 돼. 그래서 그냥 음력 4월 축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건. 이미 연대야. 또 이래가지고, 여기다 80년 동안 부처님 탄생 연대 나온다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정확한 답은요, 제일 정확한,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는게 정확한 답입니다. 예? 그 모르는 거 안다고 그러면 안 돼. 전 세계에서 못 찾은 부처님 탄생연대가 내가 애들 교과서인가 참고서인가 어디 보니까 날 정확하게 뭐 서기 몇 년, 뭐 빛이 몇년 나와 있더라고. 참고서에나그 사람 배짱 좋은 사람이라. 아니, 전 세계에서 못 찾는데 자기가 어떻게 찾아내는 거? 지금 만약에, 만약에 부처님 탄생연대를 정확하게 고증을 해서 찾아낼 수 있다면 그분은 세계적인 석학됩니다 그냥 그날로.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찾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참고서인가 어딘가는 빛이 몇년도딱 나왔대. 그래서 공자하고 딱 비교를 해서 뭐뭐몇년앞서고 뒤쓰고 뭐딱 나왔대. 이거 참 큰일이야, 큰일. 모르는 거 모른다, 이게 정답이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그런, 저, 그, 고대 인도 그냥 그러니까 부처님 오시기 전에 사상하는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 부처님께서 연결이 될것 같으면 뭐다 수종도 고행도 버리셨을 리가 없잖아. 없지 않아. 거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혼자 그 직금 붙다가야 거기 그 피팔라 피팔라라는 나무가 있잖아. 이렇게. 피팔라선 이렇게 커요. 이 나우 밑에 이제 그나일란자 강가에 있는데 거기 앉으셔가지고 홀로 깨달으신 거 아니에요? 예? 홀로. 그런데 깨닫고 나셔가지고 경전에 따라서는 4, 7일도 나오고 뭐 7, 7일도 나오고 7, 7일 이상도 나오는데 이 근처에 여기저기 머무신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붙다가야 가면은 첫째 첫 번째 칠일은 여기서 머무시고 두 번째 칠일은 저기서 머무시고 해서 팬말이 일곱 개가 정확하게 붙어 있거든요. 예? <웃음> 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 그걸 보고 진짜 안 좋아. 그 그거, 그거 진짜 아니야. 이건 남전대장경에 의해서 갖다 박아 놓은 거야, 렇게 예? 네? 그한두 두세 군데는 장소도 몰라. 근데 거기로 갖다 박아 놨어, 그냥. 그건 아니고 몰라거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달음이, 깨달음이 당신은 아! 했지만은 그게 말로 그렇게 쉽게 될것 같습니까? 전해져. 그참 어려운 거 많아요. 제가 저 스리랑카를 가가지고요. 얼마나 웃기는 일을 한번 했느냐 하면 이제 밥을 이렇게 먹다가 김치 얘기가 나왔거든. 제가 뭐 영어나 잘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이, 우, 여러분, 김치하니까 벌써 침, 침이 도시지? 예? 그래서, 야, 다음에 올 적에 내가 가져올게. 그래가지고 딱담가가지고그 자리에서 추, 비행기 타고 출발하면서 바로 담가가지고막 이렇게 싸가지고 막몇 번을 싸서. 그래가지고 들고 갔지. 호텔에 가자마자 냉장고에 딱 넣었단 말이야. 김치 좀 구경하자고 해서 이제 시, 호텔 식당에 가가지고요, 예? 탁, 이거, 이거다. 탁 폈는데, 그동안에 쉬었어, 이게. 온천지 냄새가 진동이 난리가 났지. 걔또 <웃음>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니 이게 쉰, 쉰 김치가 될버렸으니까 쉬기 전에 김치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된, 이게. 예? 그래서 결국 그 친구한테 한국의 본래 김치를 제가 설명을 못하고 말았거든. 예? 이게 눈으로 보는데도 설명이 안 되는데, 하물며 그분이 홀로 깨달았는 거를 말로? <웃음> 말이 돼요, 그게? 여러분들, 저, 텔레비나 영화로 보면 왜 외국에 좋은 경치 많이 나오죠? 예? 그런데, 그거 보고, 아, 좋겠다. 이 정도는 되지만, 아! 이렇게 나옵디까? 안 나오지? 아! 하고 나온 사람은 거길 가봐야 나와. 예? 그래서 이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뭐다 가보셨겠지만, 저도 설악산은 매년 겨울이면 가는데요. 그, 대청봉이나 천황봉에 이렇게 가보면, 예? 이제 하도 자주 가니까 이제 대청봉은 잘안 가지는 거고, 예? 천왕복은 뭐, 그리고 올라가니까 가는데. 와가지고 비석기 안고 사진 찍는 사람은 전부 처음 온 사람이거든. <웃음> 그죠? 렇두 번째 온 사람은 절대 비석기 안고 사진 안 찍어. 그런데 비석기 안기 전에 한결같이 탄성이 나옵니다. 세 번, 네번간 사람은 절대 탄성 안 나오고, 예? 음, 천간 사람은 탄성이 나와.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서는 탄성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그거를 집에서 비디오를 찍어 놓고, 야, 여기가 대청봉이고, 여기가 천왕봉이다 하면, 아! 나오니 안 나와! 그러냐? 그죠 그만큼, 다 자기가 있죠.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거 있잖아요. 어떤, 그거를 남에게 말로 전달한다는 건 쉬운 게아니에 그러니까 어떻게, 뭘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어? 네? 당신은 혼한데 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이론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이론 공부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네? 상대방도 자기와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고뇌에서 해탈하도록 하는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말문을 할 것인가. 그거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웃음> 여러분 다른 거 거만두고 제가 김치 얘기했자. 저한테 제출은 하지 마시고, 예? 김치의 맛을 한번 써보세요. 그 글자 글자로 써지나 안 써지나. <웃음> 여, 어지껏글 많이 써보셨잖아. 한번 써보시는 그 김치 맛이 나게. 예? 매꽃자고 그건 김치 맛이지 아니지. 김 우리가 느끼는 김치의 맛 있지 않아? 그렇게 그걸, 그걸 한번 써 보시라니까. 여기저 우리 저 약주 드시는 분들 있죠. 예? 아침에 해장국 그 뜨거운 거를 먹고 시원하다 그러거든. 그죠? 어 시원하다. 실제는 엄청나게 뜨거운 거를 후를 마시면서 어 시원하다. 그러면 뜨거운 거 먹고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써 놓은 그 시원함만 나옵니까? 우리나라 말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배우기 어려운 거야. 저희들이 시원한 건찬게 시원한데 우리는 뜨거운 것도 시원하다 그러니 헷갈리지. 이게 말이 참 어렵습니다. 하기가. 예?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은 뭐 부처님이 오죽고뇌를 하셨겠습니까? 경전에 보면 결국은요 이것과 저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신 걸로 돼있어요 이것, 이거. 응? 이것, 저거. 그러면은 이것 이것이 이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느냐고요? 예? 뭐가 이거예요? 이참 묘한 겁니다. <웃음> 이 우리가 저 경전에 보면요, <웃음> 우리 저 흔히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상대적 이란 말이 있죠. 상대적. 상대적이라는 말을 쓸때 이렇게 쓰죠? 네? 상대. 근데 경전에서는요 상대가 이렇게 써지질 않고요. 이거는 똑같은데 이렇게 써요. 기다릴 때 쪄요. 응? 기다릴 때. 이거는 서구적인 개념이야. 이거는 이거는 이것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저것이라는 게또 있으니까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상대가 된다 이 말이고. 네? 이 상대는 그게 아니에요. 본래 이것도 없고 본래 저것도 없다 이거야. 그죠? 이것이 이것이 되려면 저것을 기다려야 이게 돼. 안 그래? 맞죠? 이게 저것이 되려면 이것을 기다려야 돼. 그럼 요렇게 하나 놨다. 이거 길, 길, 길어요? 짧아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 이것만 얘기해 보세요 <웃음> 이것만 이, 이 길어요? 짧아요? 뭐 어떻게 짧아? <웃음> 아, 지 혼자 있는데 짧고 길고가 어딨어 이런 걸 하나 기다리면 은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나타나는 순간에 짧은데 이게 나타나 뭐 길지? 그럼 여러분 내가 잘생겼어? 못생겼어? 이제 말 못하시지? <웃음> 예? 요거, 요거 얘기하기 전에는 뭔가 얘기를 할수 있었는데 말못 하시잖아, 이제. 제 키가 짧아, 길어? 작아요, 작, 작아요? 모르지. 지금 작아요도 말이 안 맞고 길어요도 옆에 누가 있어야 돼?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뭐 그렇게 흉볼 줄은 알 텐데, 미국 가니까 진짜 짧대. 그런데요 제가 길어본 적이 있습니다 길어본 적이 여러분 거기 가보셨는지 몰라 대만에 가면요 대만 타이페이에 고산족 사는 데가 있어 고산족 네 거기로 올라갔거든 제가 거기 사이사차 안개라 그래서 이 농기구에 보면 전부 뱀이 그려져 있어 뱀 뱀을, 뱀이 많으니까 뱀을 숭상하는 거예 거기 갔더니 그. 거기 그 원주민 여자애들이요, 예? 큰애가 여기 있나 보다, 큰애가. 그래서 허리가 안 보여, 허리가. 머리 있고, 사각이야, 그냥, 이렇게 <웃음> 어, 그래서 뭐, 큰애가 여기 차, 큰애가. 그래서 거기 오니까 제가 얼마나 애들이 우러러보는지. 크다고. 음. 게 거기 이제 자기네들이 먹고 살려고 쇼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얻고 가라고 그래 그래서 나도 하나 얻고 싶싶불 10, 줬네 얻고 가라 해서 난 우리 집까지 얻고 가는 줄 알았더니 한 바퀴 돌고 나더니 부부된 사진 찍어주고 싶불이야 그러니까 잠시 얻고 사진 찍는 동안엔 부부가 됐다가 너무 끝이라 그래서 불과 몇분 동안 결혼했다 몇분 만에 이혼을 하고 왔는데 이 상대 그래.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라는 게 본래 없는 거예요. 렇죠 본래 없는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참뭐 이것이니 저것이니, 그죠? 예쁘니, 보기 싫으니, 기니, 짧으니, 뭐니, 뭐니, 허니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그냥 이것이란 말하고 저것이란 말로 그냥 이렇게 함축시켜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말씀을 열어 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씀드렸죠